레벨5에 위치한 보일러룸에서 계속해서 이동하여 찾게 되는 레벨6는 라이트아웃이라는 네이밍에서 알수 있듯 레벨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광원이 없을 뿐더러 완전한 어둠으로 인해 제대로 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레벨에 정보가 담겨있는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으며 레벨을 탐사했던 많은 방망자들은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행히 탐사를 마친 몇몇의 방망자로 하여금 레벨 6에 대한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레벨 6는 금속벽, 벽돌바닥 복잡한 파이프로 구성된 광대한 복합단지로 보이며 어둠 속 깊은 어딘가로부터 울려 퍼지는 누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는 방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편집중과 환각을 유발한다고 믿어집니다. 위협적인 개체는 없다고 알려졌지만 완전한 어둠으로 인해 존재는 하나 인간의 눈으로는 그들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게 방응자들의 보편적 가설입니다. 방응자들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레벨 6의 탈출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나열하자면, 나선형 계단을 찾는다면 레벨 2 에이스로 진입할 수 있으며, 구멍에 빠지면 레벨 에이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선에 걸려 넘어져 노클리 현상을 겪게 된다면, 레벨 6.1으로 포이트 진입 가능하지만, 이도적으로 전선을 찾아내 오위로 넘어진다면, 이 프로세스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벨 6에서 오랜 기간 방황하다 보면 자연스레 레벨 7으로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레벨 6의 어둠 속을 거닐었음에도 레벨 7으로 가지 못하고 빛이 보이는 출구를 발견했다면 이희나인 백룸의 굴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형태로서 말이죠. 그럼 전 여기까지